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차이나조이 2018에 처음 공개됐던 다크소울 냄새가 풀풀 나는 게임 파스칼 웨이저입니다 콘솔 게임을 연상시키는 그래픽으로 소울유게임 모바일 버전으로 엄청 기대를 받았던 게임입니다 중국의 자이언트 산하의 개발사 티목스가 만들었구요 1월에 iOS 버전이 출시했었고 이번 6월 25일 안드로이드 버전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잠시 티저 영상을 보실까요 게임의 특징으로 이성분량이라는게 존재하는데 보스와 상대하다보면 이성이 점점 줄어들고 이성이 0이 되면 내 분신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스테미나, HP, 이성이라는 총세가지를 관리해야 하는 플레이기에 한판 한판이 엄청 집중력이 필요한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구글플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 소식이 너무 없습니다 게임은 소울류 그 자체입니다 유저들은 세가지 캐릭터 총검을 사용하는 원거리 캐릭터 비올라는 원거리가 가능한 대신 패링을쓸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렇게 총을 쓰고 있고요총 쏠때도 역시 스태미나가 소모하네요. 생각보다 근데 계속 가까이서 싸우네? 오 저격도 있고 아, 거리가 멀수록 데미지가 약해지네요 아, 뭐야 발차기하고 칼이 데미지 더 센데? 아,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많이 약해지나보네요 그래서 좀 컨트롤이 어려우신 분들은 원거리가 편할 것 같습니다 어, 두번째 캐릭터인 테런스는 강공력, 약공격, 연계로 스무스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보니까 오른쪽 쓰는 칼이 강공력 같네요 어 무빙 이렇게 치고 두번 때리고 왠지 테런스가 메인 주인공 캐릭터 같기도 합니다 오 데미니 쎄쎄 어 이건 스킬인가? 어 세번째 캐릭터인 노르 오드는 공속은 엄청 느리지만, 안정적인 딜과 방어를 할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이게 무기가 뭐지? 관? 관적을 들고 싸우는 건가? 어, 저도 휘두르네? 자, 주먹으로 싸우다가 저 관적을 휘둘러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뭐야? 어? 갑자기 왼팔이 생겼네? 약간 가드? 해피보다는 가드라는 캐릭터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캐릭터를 고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두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에 들어가는데요. 극그 칸에 컨트롤하는 맛이 느껴집니다. 앞에 캐릭터 영상에서 봤지만 일반적인 맞고 공격하다기보단 스쳐도 치명타기에 완전히 해피를 하고 공격하거나 보스 패턴을 완전히 속지후 반격기로 쳐내야만 확실하게 딜을 넣을 수 있어 보입니다 구글 플레이에 나오게 된다면 바로 구매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안나온다면 탭탭에서 구매해서 해봐야겠죠 사실 저도 다크소울, 세키로 등등 영상으로만 봤지 직접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 헌드레트 소울 공략 만들어본 경험으로 해보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번 게임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산이라 날개 퍼덕거리는 VIP 게임일 줄 알았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 괜찮은 게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유료인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대신 과금 유도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